자 엠브레인 그러고 보니까 요즘 여론조사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여론조사 할때 엠브레인을 본것 같아요. 네, <웃음> 엠브레인은 어떤 회사입니까? 엠브레인은 리서치 회사죠. 리서치, 리서치 회사. 예.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그 음. 정치 여론 조사를 하면 많이 예.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음. 리서치 회사는 그 정치 여론 조사로 돈을 벌기는 좀 어렵고요. 예. 네. 마케팅 조사로 돈을 벌니다 작년에 음. 작년에 7월 1일자로 저희가 상장을 했는데, 예. 엠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뭐 상장사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 회사 음. 이름은 마크로밀 엠브레인. 음. 마크로밀 네. 엠브레인. 예. 2012년 동안 그 일본계 음. 자본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 회사 앞에 마크로밀이 붙었죠. <웃음> 그렇군요. 자,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는 많이 노출이 되어서, 아, 엠브레인 알겠다 싶은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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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좀 박업 효과가 있나요? 아 그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책 트렌드 전망서가 11월, 음. 12월에 쏟아집니다. 예. 11, 10, 11, 12월에 이제 쏟아지는데 한철 장사네요. 그렇죠. <웃음> 그리고 이, 익년 한 2월 정도까지 음. 보통 파는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예. 한, 이렇게 그러면 글로벌하게 예 트렌드 책이나 트렌드 정보가 매년 이 시기에 쏟아지는 국가가 있냐?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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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도 이렇게 트렌드 책들이 쏟아지던 시기가 없었어요. 예. 그첫 번째 시기가 언제였냐면 2009년도, 10년도였대요. 2009년도, 10년도. 글로벌 손융이 있었죠. 글로벌 근기가 생기고 오.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 커질 때 예. 트렌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 정기적으로.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조, 관망세를 치다가 2020년도에 음. 보통은 트렌드 책이 매년 한 2000, 어, 19년까지는 10종 내외가 소가 음. 되거든요. 아 그러면 트렌드 책들이 이책 말고도 여러 권이 있나요? 마이, 많이 아하. 있죠. 김난도 교수님이 음. 쓰신 책이 거의 이제 바이블처럼 음. 예.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IT 예. 트렌드, 모바일 트렌드 가 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음. 트렌드 책이 30종이 넘게 쏟았어요. 예. 상반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음. 사람들이 대중 대중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음. 2019년도에도 이 책은 나왔죠. 네. 그러면 그때 혹시 코로나를 예측했나요 그 책에서 단한건도 없죠. <웃음> 단한건도 없었으니까. 네, 전망서 중에 코로나를 예측한 데는 단한건도 없습니다. 일종의 음. 이제 이게 블랙 스완에 가까운 현상이기 때문에 예. 예. 뭐나시탈레브가 얘기했지만 블랙 스완은 음.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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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비자들이 일상적 통제감을 확장하는다. 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키워드요 예. 하나씩. 예. 이게 코로나하고 좀 연관되어서 나온 오 거죠. 욜로. 욜로가 네. YOLO. 한때 유행했던 시절이 몇년 전이었는데 예, 그게 사실 족보가 있는 얘기인데 음. 언제냐면 그 우리 선배님 여기 5060 우리 선배 세대님들이 주로 예. 들으신다고 그래 가지고 잘 생각을 해 보시면 2015년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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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의식주나 이런 것들, 집에 있는 것들 관심을 가지게 되겠고, 그때 되게 그런 것들 유행했거든요. 음.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그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2015년도에 대, 가장 유행했던, 인기 있었던 연예인급의 셀럽이 백종원 씨였습니다. 아. 냉장고를 부탁해, 예. 뭐 집밥 백선생에서 집에 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 그렇게 오래됐나요? 2015년 <웃음> 16년입니다. 예,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아, 네. 벌써 연식이. 예, 예 연식이. 어쨌든 어쨌든. 예. 근데 2015년도 그러한 트렌드 그때 공교롭게 2020년과 똑같이 음, 인테리어에 관심 많았어요. 인테리어에. 집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난 유행을 했고 지금도 똑같죠? 그렇네요. 미국에도 네. 홈디포라고 네. 집 안을 인테리어하는 그 회사가 엄청나게 네. 매출이 올랐잖아요. 한국도 네. 비슷하고 네. 그죠. 2015년도가 그런 해였는데 그 공교롭게 2015년 12월 23일날 네. 거의 딱한 6년 전이네요. 음. 그때 정부에서 동시적으로 코로나 종료선 아니 메르스 종료선을 음. 합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상태 6개월 딱간 다음에 네. 딱 종료선을 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만 딱 상황을 접으면 되니까 음. 사람들이 음. 안심하니까 불안감이 좀 떨어지니까. 산으로 돌로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 유행했던 게 You Only l i v Once, 음. y o 그러니까 음. 그때 이제 재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유행하던 그 설명하던 개념이 있어요. 라떼 효과라고. 음. 설명 님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4,000원씩 매일 라떼 마시지 말고 음. 맞아, 맞아, 맞아. 그거를 절약을 하면은 매일 그걸 절약하면 한 20년 후면은 주머니 몇억갚질수 있어. 결론는 결로,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게 거그안 나와요. 어쨌든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게그 다음에 욜로였어요. 2016년, 예. 17년, 18년까지 욜로의 대열품. 음, 우리 욜로에 다 써왔어요. 야, 4천 원에 여기 나대가 훨씬 낫지. 미래를 위해 그걸 포기한다고 지금 당장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게 나아. 음, 예. 이게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는데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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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국리 오르면 이제 투자 시장이랑다이제 음. 막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사람들의 태도는 그렇게 팍팍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 특히나 2년 차때 아주 견고하게 형성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 부동산이 막히면 주식으로 옮겨질 거고 주식이 막히면 아마 예금 금리가 예금을 온가하거나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투자 대상으로 올 음. 거예요. 자기 개발 투자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인드는 미래를 위한 시간을 축적하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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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책 트렌드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엠브레인은 유명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네. 정치 여론조사를 아주 주특기로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웃음> <웃음>